승자전 첫 번째 세트입니다. 그때 네. 네. 한번 합류를 해야 될것같아요 내공에서 둘렀고요. 그런데 체력이 자, 없습니다. 어, 데몬이 데... 보겠죠. 이규호 선수 체력 없을 때 지금 들어갈만 하고든요 각성기까지 썼고요. 드론도 보고 있어요. 피어스는그 장판 자. 위에서 어, 뜨똥아똥아똥아냐기 서렵습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어. 와 피닉스, 지금 드론각기 비... 진짜 날카로웠거든요. 네. 앞에 워로드까지 같이 때릴 수 있는 각이었습니다. 결국 잡혔고, 뜨똥아똥아도 또또 체력 없죠. 아, 됐죠. 마무리! 결거이 끼규어 선수가 지금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먼저 죽었을 때그 순간적인 그 상대의 저지력이 좀어안 되는 부분을 잘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턴이 죽어받고 왔다갔다 할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 실버 폭테온의 턴이에요. 그러려면 와 마력 진짜 좋았죠 이번 타이밍은. 자, 근데 이게 PT 선수가 버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PT 선수까지 그래서 잡아준 모습이고 음. 자, 그렇다면 어, 계속해서 어, 굉장히 넓게 움직이면서 네, 뭐 아래쪽으로 이 역시야까지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아. 뭐첫 번째로 통했습니다. 그 뒤로는! 탁구는 어! 아래쪽으로 내려왔고요. 아, 저거 타쿠 선수를 고립해서 잡으려는 거였는데 어쨌든 끊기는 끊었어요. 네. 일단 정키를 아, 빼는 와, 무빙이었어 지금 악마와 순간 어, 콤보로 네, 잡아냈죠 토토가 또 선수를 아 이제 꺼졌는데 지금도 물려고 하다가 끊긴 거기 때문에 사실 팀이 원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단입니다 갈고리로 땡겨오고 마무리까지 일단 쉼대가 끊어냈습니다 대문이 타이밍이니까 지금 한번 들어가서 빠르게 그라인드 체인 기규어 체력 없어요? 기규어를 네.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뛰어들어갔다가 이렇게 와! 맞아 나와서 월삼각 아, 위에서 알리만 적이 있었고요 기교 선수가 지금 잘 버텼어요. 스킬 지금 잘 받아냈거든요? 네. BT 선수가 오히려 위기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방이 중요한데. 자, 이럽션! 아, 어, 잡았어! 기교를 잡았고! 그 와중에 BT는 자, 그래서 서로 어, 살아서 쉴드 마지막 버티고 시간. 마지막 시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시간. 시간이. 시간. 시간이. 시간이. 아 아니! 2타적! 이타적이타적까지 잡았어! 해. 이거 1내 잡아야 돼요. 굉장히 아, 어려운 일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버스트가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1내 계속 꺼라! 다 나가실 수있기 때문에 자신을는 네, 아 그다음 그다음. 어, 이거 저기 두 마무리가 되 다시 또 이런 접전. 아 쿠스 플레이. 예. 자, 이거는 이거는 안 됐어. 아, 이거 벌스트가 결국은 탁쿠 선수가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넣었다. 아, 이거는 그만큼 퍼스트가 원하는 판이 짜여졌단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뜻또가또 선수가 많이 맞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어, 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타적 플레이 선수의 이 엄청난 희생정신. <웃음> <웃음> 내가 언제나 맞았기에. 아, 난 버티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잘된 스탯인 거잖아요. 맞죠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실버 폰케온 첫 세트 놓치고 하지만 아직 이번 경기 잡고 풀 세트 만들어내야 되는 실버 폰케온 입장입니다. 피규어 선수가 예 지금은 뭐 탁구 선수를 보랐는데 이렇게 한 번씩 비키 선수를 같이 물어줘요. 페이저 미남자들. 아 이거 지키는 각성기였던 것 같죠? 어. 그러면 어. 이제 각성기를 하나 뺐다고 볼수 있죠 실버 폭테온 입장에서는 아, 나는 링의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이거 기가 네. 너무 물려요자 덕분에 오히려 실버 폭테온 입장에서 기분 좋은 상황이 됐고요 가족. 자 그래서 각성기 깔고서 비교. 이거 지금 어. 아 어, 그래도 이게 또 <웃음> 타워가 마무리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네, 각속기를 일단 두지 쓰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 근데 여기... BT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모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웃음> 서머너도 체력 없어요. 반짝이가 대발라요. 아 근데 피닉스가 BT 피닉스 아... 선수한테 들어갔으면 지금 정확하게 깔렸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지켜나면 그러니까 뭐 아마 대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윙들을 한번 예측으로 날려봤습니다만, 자 결국 같이 하나씩. 갔죠 이러면. 예. 어 근데 이타적플레이 선수가 일단 지켜주긴 하는데 풍신초래로 잘 빠져나왔죠 방금은? 네. 제노사이드 빠졌으니까 이제 콩보기 하나 빠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갈고이 쓰는데 맞아서 이타적플레이 다운 후에 끝납니다 네. 위험할 뻔 했죠 끼규도 같이 체력이 없어서 내국연수는 둘렀습니다만 뒤쪽으로 그러니까 두퇴 아이고 이렇게 빨리네요! 에너지버스터 정확하게 꽂힙니다 어 이거 2타적 플레이 살리러 가는 드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레이드드론 이제 슬슬 찰 때거든요 어... 자... 저... 비티 선수가 일단은 체력이 너무 많이 아 빠졌거든요 실버풍튠온 이거... 이거 그림 별로 안좋아요 아 아직까지 각성기는 다 갖고 있는데 하나 둘셋 하고 쓸수 있는 팀민이 안나와요 예 침넷까지 끊어내면서 6대1 아 이거 1하고 있어요 비티 전류 아, 피하면서 어? 어? 어? 어? 살았으면은 예, <웃음> 정말, 정말, 정말 레드무비 한명 하면... 화려하게 다피기는 했거든요 니까 살았으면은 <13점> <웃음> 야, 이제... 일단 키를 빨리 가져가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그렇죠. 시간으로는 안 돼요 빨리 가져가야 돼요 서 잡으러! 서또또아 이거 되겠네요 드론의 환상적인 컴비네이션! 마이너리 스플로전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아니, 큰데요. 아 퍼스트가 실버 퐁테오늘 야, 역시 상성이란 존재한다, 이건가요? 시간 3초, 2초, 하나 잡혔어도 나머지 두 명을 다 잡아도 그대로 끝납니다. 아, 탁! <웃음> 아니다. <근데> 뭐, <웃음> 하고 BT가 딜량이 뭐. 네, 받은 피해량이 탁구 선수가. 저 오른쪽 네. 밖에 안 보여요. 와... <웃음> 이거는 네. BT 선수가. 기록 갱신인데요? 네.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웃음> 왜 신기록을 찍어요 받은 피해량으로. 역대 최고 아닌가요? 당연하죠 이거는. <웃음> 상상할 수가 없는 딜량이죠. 6만이너 와... 이거 상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허무하죠.